안녕하세요, 혁기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온 메뉴는, 짜잔! 짜슐랭인데요. 짜슐랭이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짜슐랭이 짜파게티보다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건또못 참으니까, 바로, 짜파게티! 하고, 짜슐랭!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제가 일반 슈퍼에서 샀는데, 짜파게티하고 짜슐랭 둘다 가격은 천원으로 단품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격은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조리해서 바로 와 보겠습니다 뿅! 네, 이렇게 조리해서 돌아봤는데요 어, 지금 조리하면서 알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이 짜파게티고 오른쪽이 짜슐랭이에요 근데 짜파게티는 저희가 물을 몇 숟가락 빼고 다 버리잖아요 근데 짜슐랭은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복작복작이라고 해서 조리법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리법이 물을 안 버리고 대신에 물을 400ml만 넣어서 그냥 물 있는 채로 분말스프하고 유성스프만 넣었어요 그래서 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약간 국물 있는 짜파게티 느낌? 뭐 이런 조리법이 여기 추천돼 있어서 이건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비교 먹방 해볼게요. 먼저 짜파게티부터 살짝 불긴했는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잘 끓였다. 근데 앞접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최대한 안 불게 먹으려고 급하게 먹는다고 마이크도 안 끼고 먹었네요 짜파게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짜파게티는 확실히 두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짜장라면 하면 떠오르는 원탑? 아 너무 맛있다 이걸 입은데? 먹방 아닌데? 단무지랑도 같이 먹어볼게요 음 짜파게티는 확실히 물을 버려서 좀그 꾸덕꾸덕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저는 확실히 약간 짜장면은 너무 물이 많은 것보다 살짝 꾸덕한 게 맛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몰라 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입을 헹구고, 바로 짜슐레. 사실 엄청 기대되거든요. 짜파게티보다 맛있다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에는 면을 끓인 후 물이 너무 많으면 조금 더 졸이고 물이 너무 적으면 약간의 물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량 딱 400을 넣었기 때문에 물을 줄이거나 추가하진 않았는데 딱 400을 넣었을 땐 살짝 싱거운 것 같아요. 맛이 없다 이게 아니라 싱거워서 이건 조리법에 따라 확실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느낌. 맛은 있거든요. 근데 짜슐랭이 제가 좀 싱겁게 끓여서 그렇지만 맛 자체는 좀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 야채 맛이 국물이나 면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건더기 스프지만 꽤 나아요 이게 확실히 짜파게티랑은 좀 다른 맛? 한층 고급스러운 맛은 짜슐랭이에요 만약에 얘도 물을 좀 버리고 조금만 버려서 꾸덕하게 끓였으면 어땠을까 궁금하긴 네요 음. 사실 맛의 차이가 그렇게 날지는 몰랐는데 어미묘하게그 차이가 있어요 짜파게티하고 짜슐랭하고 오 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가격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계란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나름 반숙을 한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터트려서 노른자 올리고 혹시 짜슐랭 먹다가 짜파게티 먹으면 맛이좀더진하 자, 게해요 자, 극적인그맛이좀더진해요왜 어,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웃음> 그러면 이슐랭도계란이랑노른 자, 이터뜨려서 자, 이렇게 해 자, 이렇게 해이게게 어, 얘는 약간 국물이 있다 보니 노른자를 터뜨리기가 살짝 무섭긴 한데 일단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음, 국물에 노른자가 들어가니까 음, 맛이 좀더잘 느껴져요, 확실히 노른자의 맛이 네 이렇게 짜파게티하고 짜슐랭 비교 먹방을 해봤는데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가 더 맛있다 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짜슐랭 다시 한번 구입해서 먹어보러이사가 있고요 그때는 조리방법이 또 다르게 있으니까 좀더 물을 버려서 꾸덕하게 먹으면 이 야채 풍미나 이런 고급스러운 맛이 또 어떻게 날까 궁금해요 지금도 충분히 맛있었고요 짜파게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인스턴트 라면이라야 해 되나? 어쨌든 그런 종류다 보니까 그 자극적인 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는 무조건 저는 짜파게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어, 둘다 엄청 맛있, 맛있는데 취향 차이에 따라서 선택할 것 같고 조금 애기 입맛이 더 좋아할 맛? 조금 더 어른 입맛이 좋아할 맛 짜슐레는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어,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가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웃음> 네 이렇게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솔직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